따라오는 느낌인데 거의 따라온다 어, 이런식으로 자 방금 보셨죠 방금 보셨다시피 오 어, 대탄 뭐야 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저는 현재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플레이하고 있, 있고요.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기기는 아이패드 9.7인치 최신형 기기입니다. 자 모바일은 기존 게임과는 좀 다르게 신기하게 낙하산 낙하산 스킨이 있습니다. 낙하산 스킨이 있고 네, 장착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비싸죠. 자 이렇게 아이템들이 있는데 벌써 레오도가 나눠져 있고 이제. 끼지 못하지만 레어도가 나눠져 있고 어떤 아이템들이 이미 이 게임에 존재하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산자도 있고 자 게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저는 지금 대기실에 와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자이 안기 안기나 이렇게 엎드리기 엎드리기도 이제 존재하고 자 점프도 이제 할수 있게 되고요. 자 이제 여기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은 자동 달리기를 이런 식으로 최대치로 끌어가서 이렇게 놔두면 은 자동으로 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배틀그라운드에서 자주 쓰이는 이 기능인 이 보기 기능. 이 보기 기능은 여기 보시다시피 가는 방향은 달라지지 않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우측 상단에 위치하게 되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자, 보시다시피 여기 또 우측 상단에 이제 보시면은 보이스로 채팅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귀찮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1등을 향해서 한번 달려 보도록 하죠 자 비행기 탑승이라보니 참고로 이배틀그라운드는 아무래도 모바일이다 보니까 100명을 채우기가 좀 힘든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ai 를 그러니까 인공지능 캐릭터를 조금씩 끼워 넣는다고 해요 게임안에 그럼으로 인해서 뭐 난이도도 좀 완화된다고 해야되나? 사람들이 이제 킬가는게 솔직히 재밌잖아요? 네 그런식으로 자 이제 비행기 간는 루트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자 비행기 간는 루트를 이렇게 볼수 있고 이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좀 제가 좋아하는 위치가 여기거든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위치도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런 뜨게 되는데 자 자자자 자 아, 이제 일직선을 가릴 때 이렇게 슬픈 확인쓰시고싹 가봅시다. 자 쭉쭉 갈수 있죠. 자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배터리와 와이파이 상태 이런 것도 볼수 있고 인터페이스는 대체적으로 PC와 매우 동일하죠. 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도도 생각보다 보기 편하게 여기 마커 제거도 할수 있고요. 자 거기다 갔을 때는 마커를 제거해주고 일직선으로 떨어져 봅시다. 구지으로 떨어지고 자, 내려갑시다. 자, 아까 설명했다시피 낙하산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스킨 스킨 아이템도 자, 이쪽으로 아직까지 떨어지는 친구는 없는 것 같네요. 다 어디 갔을려나 자,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자, 문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여는 거를 아이템 같은 것도 이렇게 먹어집니다. 자동으로 이게 설정을 한다면 말이죠. 설정을 하기 싫으시면 이 X 표시를 방금 보셨다시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뭐 아이템 같은 걸 자동으로 먹고 싶다, 뭐 좋은 게더 좋은 게 있으면 자동으로 퍼밍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일단 이런 건 먹어놔야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펼치고 줄이고를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저기 지나가죠. 그러면 일어나서. 이러면서 써주면 됩니다 지금 가만히 있는데 발소리가 들리죠? 지금 근처에 적들이 좀 많은데 아씨 왜 자꾸 가만히 있어봐 아 거참 되게 친구 <웃음> 자 조용히 해보고 아직도 사람이 있나요? 없는 거 같죠? 자 그럼 맛있게 먹으러 갑시다 그럼요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되죠 자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자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렇게 자동으로 먹어주고요 아까 잡은 친구가 여기네요 아까 잡았던 친구가 여기 있네 자앰포가좀더 좋은 것 같은데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템도 자동으로 먹어주고 이게 부착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동, 자동으로 자동 바꿔져요. 이제 템을 버리고 싶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버리시면 되고 이쪽으로 게이 드래그를 해서 자, 문도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죠. 자, 아주 좋아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더 편해요. 확실히 PC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바일이라는 게임 특성 때문에 에임보정이 그냥 보통은 다 들어가 있어요. 에임보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맞추기도 쉽고 아, 또또또 또, 또. 뒤로 빠졌다. 어, 레드저 사운드 오케이 재밌게 제가 좀 이제 어좀잘 쓰는 이유가 제 예전에 모바일에서 많은 FPS 게임들을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정도는 뭐 거의 시간죽 먹기라고 할수 있죠 이게 다 노리고 쓴거 맞아? 그렇죠.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자, 이런 식으로. 야, 일본 친구를 잡았네. 아까 왠지 잘 쏘더라고. 아니, 내가 위에 있는데 그거 맞췄어. 내 위치 파악하기가, 파악하는 것조차 좀 힘들텐데, 그걸 맞추더라고. 슉! 따라오는 느낌인데? 거 따라온다. 어 이런식으로 자 방금 보셨죠 방금 보셨다시피 어 됐다 뭐야 순다 순다 순다 순다 어디야 저 어, 있다 어, 이렇게 손쉽게 손쉽게 닦을 수 있어요 발소리가 방금 보셨다시피 진짜 구분이 안 가요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발소리로는 제가 <웃음> 지금 이어폰이 없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는데 장전 한번 해주고 어렵지가 않아요 어, 저기 또 정면에 저기 있네 음,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쉽죠? 어렵지가 않아 적은 나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 보였으니까 죽였어요 이런데 숨으면은 잘 티가 안나 되게 되게 티가 안나 방금 보셨잖아요 오우씨 안녕 어 안녕 어우 너좀쏠줄 아는 놈이구나 음 안녕 고맙다 어, 뭐 열심히 쐈는데 어, 그건 좀 힘들 것 같다 카구팔이잖아 <웃음> 아 근데 이거씨 스나이퍼 쓰면 오히려 좀 안좋더라고 <웃음> 써볼까? 아 자기장 왔어. 아 자기장은 또 이렇게 생겼어요. 각팔. 어 아, 여기 상자가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거슬리는데 괜찮겠죠? 오순나손나다 어디야? 오씨 뭐야? 뭐야 이거? 아니 뒤에서 따라오는데 못 잡아? <웃음> 이거 집중 먹어야 돼. 옆 붙어서, 붙어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면안 됐었어. <웃음> 는 거기서 엎드리면 안됐었어 어... 바보같은 녀석 흐하하하 <웃음> 저 조종이 바꾸는거 어, 적응되니까 또 할만하네 역시 인간은 적응해동물이야 <웃음> 적응되니까 또 할만하네 아 잡았다 그렇지 아 드디어 잡았네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안될 놈. 뭐야? 또 있어? 약간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아, 왜 이렇게 안 죽어? 아, 다 잡았는데. 효소에 붙었다. 계수 안에 있냐? 안에 있는 놈 닦아줘. 없어? 없다고? 아니, 이게 없다고? 아, 이게 없다고? 이건 좀 위험한데. 자. 나머지 하나가 어디냐와 이거 진짜 미스터리다 제가 저쪽에서 왔는데 그럼 이쪽에 있을려나아이 나머지 하나 어 저기있다 저기 기어간다 기어가는 거 저거 맞나 맞으면 지금 뛰어갈 수 있는데 아닌가 불그레우지 아, 돼 아, 어디 똥 거야? 마지막... 아, 아쉽다... 아 이렇게... 이렇게... 3등을 해버렸네요. 아, 너무 아쉽다. SSS 정말 아쉬웠지만, 마지막에 이 변태 친구 하나 때문에 결국 우승을 뺏기고 말아버렸습니다. 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지금 플레이해 봤는데... 상당히 괜찮죠? 상당히 괜찮고, PC랑 굉장히 비슷하고... 제 지금 아이패드로 플레이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요 이제 뭐 이어폰을 제뭐이 끼고 하면 좀더잘 되겠지만 상당히 이제 게임이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졌고 여러분도 이제 뭐 밖에서 친구들이랑 이제 밖에서 심심할 때 가끔씩 친구들이랑 스쿼드 돌려도 될 정도로 정말 괜찮습니다 집에서 하는데도 이제 와이파이에 끊김 같은 것도 크게 많이 없고요 보통 이제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면 와이파이에 그런 유무에 따라서 뭐, 핑이라던지 엄청 많이 튀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고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여기까지 딜그라운드 모바일이었고요. 이제 여러분도 한번 플레이 보시기 바라며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